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해리싱입니다 사과청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지금 한번 뽑아볼게요 그렇잖아 여기서 하나만 뽑아요 하나 뽑아서 엄마 줘봐 어, 그렇지 엄마 줘 그렇지 하나 더 옳지 또 하나 그렇지 또 하나 더 하나 더 옳지 하나 더. 그렇지. 다, 나머지 다섯 개 뽑을게요. 이렇 중에서. 하나, 둘, 셋. 제가 방금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요. 어, 총1 1분 신청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1 1분다 보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메일 주소로 제가 당첨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요.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볼게요.